한번 자세히 가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성전 얘기입니다. 성전.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 성전 건물을 보,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오리라. 성전 다 무너진다고 얘기하고요. 3절부터 보면 이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여. 주님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나에는 대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처음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이, 주의해라. 그 다음부터 쭉 5절부터 얘기하는 게뭐 자기가 그리, 그리스도라는 것들이 많이 온다. 자칭 그리스도들이 많이 오고. 6절 난리 난리 소문 있고. 7절 민족 민족 나라나라 대적 전쟁. 처처 지진과 기근. 8절 이 모든 것 재단 시작. 9절 너희의 완전 핍박. 사람들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 죽이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너희를 죽이고 핍박한다. 10절 11절 12절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고 어렵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14절 이천국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뭐뭐 뭐 핏박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돼 있고 이때 동안에 14절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이 머문대요. 모든 민족에 전파된대요. 이 기간이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의하면. 그 다음 절. 그리고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았던 그 멸망에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 진지 보면 어떡 하라고요? 짐 가지러 가지 말고 그냥 켜라. 왜? 그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21절. 이는 그때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우리 저번 시간에 홀로코스트 잠깐 봤죠? 주님 말씀에 그때가 엄청난 큰 환란이 일어났는 데인데 예전 이런 환란이 예전에 도 없었다고 하니까 홀로코스트보다 더 심해요, 덜하단 소리예요, 더 심하단 소리예요, 그죠 이게 대화환란입니다. 대화환란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그때 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죠. 이 내용 쭉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 것. 지진과 기근과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이때가 언제냐. 다니엘서 9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예, 십자가사건부터 읽을게요.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은 받은 자가. 그죠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계속 써있는데 이렇게 되어있어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성전 파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도시를 박살내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기고 다 박살내버립니다. 자, 그 다음 26절 읽겠습니다. 제가 성그 도시와 성전을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벌덤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26절 마지막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얘기했던 처체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게 일어난다는 것. 그때 동안 하나님 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이게 바로 26절 내용들입니다. 끝까지. 니엘서 9장 26절. 그리고 20, 27절 보십시오. 적거리서가 등장해서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일에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7년 절반에, 그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잔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동을 황백히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7년 절반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제사와 예물을 못 드리게 한대요. 그죠 마태복음 24장 15절이 이 7년의 절반에 멸망한 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이 7년의 절반에 일어난 그 사건이에요. 그럼 7년, 마지막 7년의 절반 전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에 1절부터 쭉 가서 15절까지가 어디냐면 다니엘 9장 26절, 메시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27절에 그 마지막 7년 절반까지가 예수님이 더 풀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